네, 한 5년 전에 시나리오스러 태백에 간 적이 있습니다. 거기서 묵었던 곳이 지금 파로의 배경인 알프스 모텔이랑 비슷한 곳에서 묵었는데 그 모텔도 국도변에 덩그란이 있었고 굉장히 나이가서 손님이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. 그곳 사장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카운터 방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외로워 보였고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 모텔과 그 사장님을 모티브로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했던 게8로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. 네 이중욱 배우님을 처음에 만나 뵙기 전에는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. 그 도우 역할이 처음에 관객들이 받는 인상이 선한 이미지, 선한 사람 그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중욱 배우님이 그 전에 하셨던 역할들은 범죄자 역할이 많으셨고, 그래서, 아, 이게 도우랑 잘 맞을까라는 걱정이 많았는데, 실제로 만나 뵙고,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굉장히 배려심이 많고, 되게 선한 이미지를 제가 느껴서, 아, 도우 역할로 할수 있겠다. 좀 머리만 내리면 착해 보이겠다. 라는 생각을 가져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. 호승 역할은 영상 오디션으로 진행했는데, 김대건 배우님의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눈에 띄었고 인상적이었습니다. 딕션이 굉장히 선명했고 가지고 계신 연기나 이미지가 깨끗하다는 라 인상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몇번더 만나 뵈었고 호승과 잘 맞겠다 싶어서 같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어, 8호는 아들 도우가 엄마의 실종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이야기입니다. 그 과정에서 집중하고 염두에 뒀던 건 우가갖고 있는 불안과 혼란, 그것을 내밀하게 영상으로 담으려고노력했습니다우리 배우님들이 정고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큰 스크린에서 더잘감상하실수 있을 거라고생각됩니다 극장에서 꼭 바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, 한국독립영화도 많이 봐주시고 극장에서 뵙겠습니다. 바로 화이팅! 극장에서 만나요.